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프리미어 러시를 통해서 SNS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은 어도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스위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프리미어 러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여행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편집을 했으면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혹은 기타 SNS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이 프리미어 러시가 내 실력을 못따라오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 프리미어 러시로 편집한 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편집 영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눈쪽왔나 상단에 뜨는 배너로 가셔가지고 편집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은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프리미어 러시를 켜주시고요 자 이제 저번 영상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쉐어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는 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쉐어 창으로 들어오셨다면 좌측에 막 여러 개 있어요 뭐 비헨스 아 이거는 어도비사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용 사이트로 이제 공유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하나 하나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은 유튜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이고 제가 자주 하는 거니까요 유튜브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창이 뜹니다 근데 유튜브를 클릭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옆에 파란색으로 버튼이 나오게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면은 아이디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뭐 아이디를 가입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들 아이디를 갖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바뀝니다 이게 프리미어 러시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보통 영상을 제작을 하면 렌더링을 마치고 나서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영상 클립을 이제 옮겨준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프리미어 러쉬는 이 과정을 생략해줍니다 즉 렌더링이 되자마자 바로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영상을 자주 자주 업로드하고 주기적으로 많이 업로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매일매일 하다보면 귀찮아요 이 프리미어 러시에서는요 유튜브 업로드 설정하는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목과 태그, 뭐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개할지 미등록할지 뭐 이런 것까지 쭉 설정이 가능하고요 스케줄러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스케줄러 기능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한다고 할때 오늘 올릴 영상을 오늘 당장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미리 예약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든 다음에 당장 업로드하는게 아닌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하는 일정이 있다면 다음주 수요일에 자동으로 시간까지 설정해서 업로드가 되게끔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도 프리미어 러쉬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물론 유튜브에서도 지원하지만 러쉬에서도 가능하다는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튜브 업로드 설정을 마치셨다면 밑에서 이제 영상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편집편에서도 어느정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은 FHD로 하겠고요 그리고 프레임수는 제가 선호하는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냅두고서 렌더링을 누를게요 이렇게 렌더링을 기다리시면은 이제 아, 또한번 뜹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퍼블리쉬를 누르면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퍼블리쉬를 누르면 한번 유튜브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를 편집을 하고 공개하는 과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프리미어러쉬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프리미어러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략하고 초보자들이 접 하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전문가 까지는 아니고 영상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프리미어 러쉬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등장하는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입니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모바일로 편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게 프리미어 러시인데요이 프리미어 러시에서 편집한 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은 연동을 하시기 전에 연동을 하려면은 인터넷 속도가 일단 빨라야 돼요 이 공유 기능이 켜 있는지 안켜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이 공유 기능이 켜 있어야만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저번 영상에는 이집트 가합에 있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연동을 저는 안 켜고 편집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을 할 거니까요 프리미어 프로를 켜줘야겠죠? 그럼 프리미어 프로를 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프리미어 러시만 다운을 받고 프리미어 프로를 아직 다운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가시면 은 체험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튜토리얼로 돌아와서 프리미어 프로를 키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열기 전에 좌측 편에 프리미어 러시 프로젝트 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아까 전에 프리미어 러시에서 연동을 해놓은 프로젝트를 한눈에 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프리미어 러시 에서편집한 그대로 이제 타임라인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프리미어 프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휴가 여행 영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영상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깊게 파고들면파고들수록 어려운게 영상이에요 근데 한번 영상의 매력에 빠지시게 되면요 프리미어 러쉬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